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B와 연인관계를 맺어온 사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도록 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원고 아내는 73년생이고 피고 남편은 76년생으로서 둘은 2002년 혼인신고를 하여 그사이에 자녀로 A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4년 2월경 초등학교 동창회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와 매주 만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남편이 2014년 9월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B를 점장으로 고용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남편과 B는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남편이 집을 나간 2015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는 B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러던 중 B는 임신하여 2015년 6월경 임신 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5년 11월경 남편과 B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임신과 낙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 남편은 2016년 3월경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하기에 이르렀으며 2016년 5월 25일 협의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16년 3월과 5월경 남편 명의로 매수한 부산 연제구에 있는 대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연제구에 있던 또 다른 대지와 주택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B와 연인관계를 맺어온 사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2015년 11월경 아내에게 발각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5년 12월경 아내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위자료 지급 의무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이 사건 소재기 이후에 도 아내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재산 분할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위 연산동 주택 등은 자기가 소유하고 그 대신 2억 원을 주는 재산 분할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남편과 아내는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에는 위자료 성격의 금원은 없고 재산 분할금으로 1억 5 만 원을 약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x 스를 별도로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도 하였지만 앞에서 일부 설명한 것처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대지와 주택에 대해 협의 이혼 전에 이미 다양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내가 즉시 남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되 남편이 부산 연산동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것도 재산분할 방법 중 하나였던 점, 논의된 재산분할 방법 중에는 아내에게 연산동 주택 등을 소유하게 하고, 남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아내에게 다소 유리한 방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 각자의 기여도를 50%에 가깝게 분할하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아내는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아내는 위 연산동 주택 등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알면서도, 남편이 향후 위 주택 등을 처분하여 얻을 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주택 등을 소유하는 방법도 거절하였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한동안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에는 아내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남편이 연산동 주택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민법제 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의 의원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아내인 원고와 남편 피고가 협의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